ISTJ는 충동적으로 연애를 시작하지 않습니다. 상대방이 나와 잘 어울리는지 내가 상대의 기대치에 충족하는지 등을 체크합니다. 반면 ESTP는 끓어오르는 연애 감정을 자제할 수 없습니다. 만약 ESTP가 ISTJ에게 연애하자고 고백했을 때 ISTJ가 뜸을 들이면 ESTP는 의외로 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. ESTP 기준에서 ISTJ는 정지 버튼을 누른 거라 생각하지만 ISTJ 기준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. 물론 ISTJ가 딱 잘라 거절한 것이면 정지 버튼이지만 ISTJ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ESTP는 쿨하게 기다려주면 좋습니다. h O NUL DOSHI CHUNG h a j u s i y a s a g a m SUHAB NADA DUC k DAG JE YUNG SANG YUL TONG HA ISTJ WA YU I HON IN SHING o HA SHI GIL g i 1 HAD NADA ISTJ WORLD MEMBERSHIP A GAEED HA SHI m y e n SECRET YUNG o SANG BON IN DUNG FAN Y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 G BENEFIT YUL o n o l SUIT SUB NADADA UCHUK s a n DAN CARD l o l l i c k HAGAEED HAJU SE YOR